다음 n seping 나 a c a n g n y a dan e n 자 오늘은 도시락입니다 크 이게 유지어터죠 사실 대회 끝나고 나서 유지가 정말 잘 됐습니다 뭐 식탁도 그렇게 없고 아자 오늘은 좀 푸짐하게 먹고 운동을 할 겁니다 계렌 겜채 사만. 음. 음굿 쇼메이커님께서 인스타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야 말았습니다. 해 알설 말! 이렇게 팔로우도 했고 팬입니다. 지우 계세요? <웃음> 안느게요 엠지가 음. 문제야! 안녕하세요. 허수 씨, 허수님, 허수군 운동유튜버 마라입니다 탐레 다투 승급전 급전이승야 이슬람이... 아!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so let's hurry, okay? Welcome. Tanning starts now. 아, 좋이 <목소리> <목소리> 야, 깜짝 놀랐잖아. 야, 네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모른다? 응. 와. 새 응. 집이구나. 다 모였네, 닭띠야. 닭띠야. 아니,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구나. 어, 여기도 있네. 저기 안에 뭐 있나? 새 집에 새 집이네. 나임 지렸지? <웃음> 아 깜짝 놀네 들어가 빨리 가아 돌면서 이 새끼 목소리 잠 빨리 <웃음> 안녕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신사에 왔습니다 어 진짜 내돈내만내 내내 돈으로 내가 만든 이 헤일메리 그거 지금 포장하려고 왔는데 상승 초등학교 교사분이신가? 예. <웃음> 네. 이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또 소중한 구독자분과 또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박스부터 진짜 엄청 신경 썼거든요. 내가 이거, 이거 밀어붙인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영진들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두명 설득시켰습니다. 너무. 택도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유노 you know?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만들어 놔봤어요. 네. 괜찮죠? 어. 자, 요 주문 시켜 주신 우리 고객분에게 잘 접어 가지고 이 마랑이 직접 포장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응? 응? 좋다. 유러키. 노 종이를 곱게 접어서 문방구에 예쁘게 색칠하고. 마지막 태그를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헤어 hey, 메리 진짜 이런 거 잘하거든요 어형어선살아있잖있한아한더형형게 <웃음> 이거 어이게 어떡해 형형형형 이거... 그냥 어떻게 한 바퀴 더 감아야 되나? <웃음> 그냥 받아라 자, 이렇게. 제가 좀남았거든요 오늘 모자랑 옷이랑 여러가지다 하나씩 포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 여기,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이거 보세요 저에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웃음> 일라오이의 장인 일라오이신 일신 그리고 탐레 다이아트 승급전 2승 3패에 달하는 이 말라오이의 영상을 보시고 언제 한번 l c k 에서 일라오이 미래일라오이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원을 장악하는 우리 슈메이커님께서 답장을 하신 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의 중원인 우리 o v 민님의 광고가 나온 신내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와우! Wow. Look at your face. 와우! 아하! 하하 e 예! 예! You see this? 예! Yeah, you see this? You're going down, you're going down, baby. 이거! 아, 죽여, 죽여요. 아. 혹시 여러분들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예전에 영상이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여섯 살이 되니까 유튜브를 스스로 찾는데요. 제가 어느 날에 그 아들이 감사합니다 스팸하고 너 너도 팬! 지금 이런 거있는데요막 너도 팬 멍멍 팬막 신나고 맞추지 않는 이름이 지환이래요 지환 지환 어린이한테 이제 어린이집 갔다와서 마랑TV를 보되 이제 30분만 봐라 우리 지환이 어, 올해 6살 네 오늘도 DM이었는데 지금 6살 팬이 손지환 이 친구가 이제 8살 초딩이 되었대요 옛날에 제 유튜브 본다고 어린이집 안간다고 테스트이라는데 어,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본인 얘기나온 방송을 통으로 <웃음> <웃음> 멋있다! 너 지금 보고 있니? 형지화면을 보고 있니? <웃음> you are high man! You are high boy! 진정한 하이맨의 뒷모습을 보고 계시죠? 네. 하이맨의 얼굴도 보이고 있고요. 자, 지환이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지안이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엄마예요. 야, 어 좋은 영상 많습니다. 예, 다른 걸로 좀 유도를 해서 이렇게 엄마 말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형철 몸이 좋아야 된다. 아이! 이렇게 나중에 몸짱 돼서 인스타 보내라.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야생동물 싸우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뱀 얘기했어요? 뱀 얘기해야돼 여러분처럼 서울 촌놈들은 이 뱀에 대한 무서움을 전혀 모르지 하지만 대, 대황 도시 황금도시 The Golden City And s o s baby The West, Western Mountain? So 이건 장난 안니죠 서울 촌 그때 뱀을 하루에 소집하 봤어요 진짜로 어어 아! 준거 있어 뱀이라 생각해봐 끝났어 굉장히 빨라요 보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쓰러모좀 걸어주세요 쓰러움 좀걸어주요 이게 왜 빠르냐면 백셋이라 그래요 이게 백캐치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알아요? 잽을 빠르게 하는 법 미는 게 아니야 이건 잽이 아니야 이게 잽이야 봤어? 못 봤지? 잘봐 옆으로 봐 옆으로 봐좀 느리게 봐 0.55로 봐 잽은 나가는 걸 몰라 나가는 걸 그냥, 그냥, 그냥 나갔지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거 뒤로 빼는 게 잽이야 잽은 나가는 게 아니야 빼는 거야 자, 잽 이건 잽잽자백잽 잽. 나가는 거 모르게 바로 뒤로 빼라고 당기란 얘기야. 당기란 얘기, 당기란 얘기, 당기란 얘기, 당기란 얘기, 당기란 얘기, 얘기. 예. 뱀이 와서 뱀이 와서 쓰잖아 공격 태세 준비. 후. 수 읽어, 수 읽어. 침착해. Become, become, come, become 유지하고. 내가 들어올 때 90도로 무조건 꺾어야 돼요. 저 와. 와 여기 온다 비캄비캄 일거 수일거 수일거 수일거 오면 90도 90도 90 뱀은 90도로 갈 수가 없어요 얘는 오로지 직진이야 90도로 갈수 없기 때문에 이 90도로 꺾는 거죠 그럼 이친구 90도로 다시 나한테 올라면삥 돌아와야 돼그 시간을 활용해서 90도 이래서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m g o i 빠른 사람이면 90도를 두 번, 세번 해가지고 그 뒤로 가는 거야. 봐봐 내 앞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큰거 있다. 어, g go t What's up, babe? got a snake too. got a snake too. It's an anaconda, bab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Come on. c 예, 오랜 기간 동안 어, 제가 하고 싶은 거 일단 저질러 보러고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내 옷이야. 내돈 내만이야. 내돈내내내돈 내, 내, 내 내만. 그냥 사. 나다더 이상 이제 마케팅 안 해. 마케팅 안할 거야. 내가 말했어, 경고했어. Hey, hey, I told you. Yeah, you. Hey, you. Yeah, you, you, you, you baby, right there. 그냥 사. 왜헤밀리냐고 그냥 그냥 싸.